안녕하세요. 저는 주식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고로 이런 말이 있지요. 아무리 열심히 하는 애는 머리 좋은 애를 죽어도 따라잡을 수가 없고 머리가 좋은 애는 운 좋은 애를 절대로 따라잡을 수 없다는 말이요. 그렇다면 여기서 운이 뭘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운이라고 하면 감나무에서 감떨어지는 것이나 로또를 생각하는 아주 개같은 소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요행이다 고. 요행을 바래선 안 되는 것입니다. 운이 좋다라는 말은 나는 살면서 효율적으로 바꾸어 설명하고 싶습니다. 주위에 보면 어떤 사람은 뭐든지 일을 효율적으로 탁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밤새면서 열심히 열심히 하지만 결과는 별로 안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차이는 엄청나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야지 하면서 고시원 들어가서 등어리 땀나게 해도 결과가 안 좋으면 점점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소실되고 나중엔 나는 안되는구나 하면서 대가리 잡고 소주 마시면서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야 아 힘들다 이런 개소리를 한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효율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것은 공부, 체력, 명예, 권력 다 비슷한 얘기라고 난 믿고 있고 지금도 따르고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선 좋은 스승이 있어야 합니다. 본인들의 주의를 잘 살펴보세요. 본인에게 진정한 뛰어난 스승이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 밥에 그나물이 되는 수가 생깁니다. 아무리 대가리가 비어있고 능력이 없어도 좋은 스승 밑에 가면 좋은 제자가 될 확률이 남들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낳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스승은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파워가 있습니다. 나는 살면서 부모님 가족을 빼고 일이나 재테크 등등에서 스승이 네분 있었습니다. 세분은 나의 일족에 관련된 스승분들이시고, 한 분은 재테크의 스승이셨습니다. 만약에 그세 분의 스승이 안 계셨다면, 나는 지금의 내 자리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분들은 나에게 최선을 다해서 끌어주셨고, 나는 그것에 부응하기 위해서 참 열심히, 소위 말해서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재테크의 스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의 기대에 부응코자 많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즉, 그네 분의 스승이 없었다면, 나는 아마 그밥에그 나물이 되었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스승을 찾아 나서세요. 스승도 레벨이 있습니다. 바둑과 같은 거지요. 아무리 18급이 책을 달달 외워도 한큐의 1단이 될수 없다는 것입니다. 17급, 16급, 1급, 1단이 되듯이 18급의 스승은 동네 아저씨가 될수 있지만 일단의 스승은 이창호 정도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둑을 나는 인생과 많이 비교합니다. 대부분의 가장 많은 바둑 둔다고 하는 사람들의 층은 6,7급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나요? 대부분 바둑둔다고 시나리 까먹는 사람들이 대부분 6,7급이란 얘기지요. 그 얘기는 거기까지는 쉽게 올라간다는 말이구요. 스승이 없어도 바둑 열심히 두면 거기까지는 올라갑니다. 하지만 3급, 2급, 1급 1단 이상 올라가려면 좋은 스승이 있어야 합니다. 레벨업을 시킬 때마다 그때마다 주요한 스승이 계셔야 합니다. 그럼 스승을 어떻게 찾나요? 참 세상은 살만한게 스승이 찾아옵니다. 좋은 스승을 찾으려는 사람들도 빠글빠글 하지만 뛰어난 스승이 좋은 제자를 찾으려고 참 많이 노력들 하십니다. 그만큼 궁합이 맞기가 엄청 힘들다는 얘기지요. 나의 경험으로 보면 나에게 두 명은 내가 찾아 모셨고 두 분은 나를 부르셨습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고 좋은 스승이 너에게 손짓을 하기 위해선 본인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물론 기본 실력이 있어야 하고 머리도 좋아야 하지만 어느 정도면 됩니다 본인이 이것만 확실히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뽑힐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도대체 그것이 무엇일까요 20대라면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머리에서 지나도록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신의 입니다 신의를 지키는 사람 신의를 하늘처럼 뻐받들고 사는 사람 스승이 알아서 끌어줍니다. 건강, 재력, 영예 혹은 권력까지도 노력하면 회복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의는 무너지면 답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신의를 하늘처럼 터받들고 살아야 합니다. 어떤 큰 이권이 개입되었을때 신의를 지킬 자신이 있는지를 본인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여기서 신의란 족복들의 의리랑 질이 다릅니다.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조폭들의 신의는 행님 죽을 때까지 모시겠습니다. 이거지만 사회에서 신이란 존경과 믿음입니다. 그리고 살다 보면 그것이 심판받을 때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직장 상사에게서나 스승에게서 그것을 너에게 심판을 받을 일이 희한하게 생깁니다. 그때 모든 것을 불사하고 신의를 지키면 너에게 그 사람이 진정한 제자가 됩니다. 제자를 찾아 떠나는 스승들 그들은 대부분 신의를 가장 많이 봅니다. 공부 재테크 등등 좋은 스승을 만나야지 6,7급이 아닌 일안으로 단숨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나에게 건물 10개라고 했을 때 어떤이는 소설 같다고 한 사람도 있었지만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재테크의 스승은 나랑 비교가 안될 정도의 부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나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고 생각하는 스케일 방향, 파워는 내가 살면서 접해보질 못한 분이셨습니다. 그 스승을 못 만났다면 아마 나는 그 밥에 그 나물로 살고 있는 주방올만한 아파트 가격에 연연하면서 살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본인들의 20대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성실 근면이라고 생각하지만 신의가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그 상태에서 겸허하게 시간을 두면서 자기 일을 하다보면 스승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세상은 살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로또가 되어서 살 만한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세상 살 만한 가치가 있다는 좋은 스승을 만났을 땐 나오는 말일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본인이 일단 허적대기가 아니어야 합니다. 그 판단 기준이 바로 신이라는 것이지요. 20대의 주식판에서 힘들어하고 우왕좌왕하고 인생의 목표를 못 잡고 있는 젊은이들 눈풀처럼 자신을 낮추지만 태산 같은 자부심으로 하루하루를 살길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스승을 만나게 되고 그 때엔 본인들의 삶의 질이나 레벨이 완벽하게 변하는 것을 볼수 있을 겁니다. 레벨이 올라갔다고 스승을 무시하거나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청출어람이니 제자가 스승보다 나아야 한다는 말이랑 잘 되었을 때 스승을 배신하거나 실망을 줘서도 안 됩니다. 신의는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 애들은 특히 20대의 과외만 열심히 하고 주입식으로 부모들로부터 공부해라 공부해라 이 얘기만 들어서 그런지 이권이 조금 개입되면 뒤진다고 개소리를 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명심하세요. 본인 스스로가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루하루를 중요하게 살아야 합니다. 본인들의 하루는 70세 노인들의 일년과도 맞먹는 파워가 있음을 알고 젊은 하루를 뉘우침 없이 살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